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변기 커버를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요 변기 커버는 처음 교체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한 번만 딱한 번만 교체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평생 너무나도 쉽게 혼자서 셀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는 그런 셀프 인테리어 방법이에요 요 변기 커버는 보통 이렇게 본체 하나하고 같이 사면 이렇게 같이 주시는 나사하고 볼트가 들어있어요 얘를 교체하려고 화장실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기존에 변기 커버인데 이렇게 깨졌어요 애들이 여기 올라타면서 깨졌는데 이게 깨지면 아무래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교체를 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변기하고 이 변기 커버를 연결해 주는 부분인데 얘를 쪼이고 있는 부분이 이 변기 밑에 아래 부분에 있어요. 이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있죠. 여기에 지금 이 볼트하고 나사가 쪼여 있는데, 얘를 그냥 손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얘들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풀렸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정말 쉽게 빠져요. 빠지죠. 한번 닦아주시고 자 이제 새 제품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할 건데요. 자이 변기 커버를 뒤집으면. 요렇게 홈이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왜 하나가 아니고 두개예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위치를 설정을 해서 이 변기 커버가 좀더 앞으로 오게 하든지 뒤로 가게 하든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내 변기에 딱 대보고 아 나는 요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해야겠다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멍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막대기 나사를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빠지지 않게 하고 이 구멍에다가 쏙쏙 넣어 주셔요 꼭 넣고 함께 들어있던 이 볼트를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조여 주는 거예요 얘를 꾹 누르고 움직이니까 꾹 눌러 주셔야 돼요. 꾹 누르고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볼트를 넣고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해봐서 흔들리면 어느 쪽이 흔들리는지 아니까 개를 더꽉 조여주시고 앞뒤로 흔들리나 옆으로 흔들리나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됐다 하시면 변기커버 교체는 끝이에요 어떤 도구도 필요없고 그냥 맨손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정말 초간단 몇분 걸리지도 않은 정말 1분이면 끝나는 셀프 인테리어 소품 교체거든요. 혹시나 변기 커버 교체하는 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초간단으로 한 번만 아시면 앞으로는 변기 커버 교체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